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힌 세상, 익힌 따로입니다. 어, 여러분, 날씨가 제법 추워요. 음, 여기도 어저께 오전에 살짝 눈이 왔어요. 한국도 눈이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 음, 날씨가 어, 미쳤어요. 음, 뭐 비었다눈 왔다, 왔다 막 그래. 아, 날씨가 미치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미쳐줬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쵸? 음, 날도 추우니까 옆구리가 시리죠. 선생님 전 아니에요. 전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진짜, 그 기대감이 왜 없을까? 어, 나한테 슬픔만 주고 떠난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어때요? 오, 쓸쓸하잖아. 어, 쓸쓸하잖아. 길, 길, 길, 저기 봐, 길에, 그, 가, 그 저기, 짝져서 그냥 꼬꾸로 안고 걸어 다니는 여인들 보면, 그치. 어, 여, 종류가 여럿이야. 아, 부럽다. 나도 그래 봤으면, 힝!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겠지. 가 하면 저것들이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찢어지게 해서 쓰요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어요. 어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누군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 그게 누굴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국 나를 와락 끌어안을 사람은 자 구필까요? 누힐까요집힐까요 어, 지폐는 누구? 어, 지인,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과거에, 뭐, 어느, 어느 접점이 있었던 사람, 그까 그러니까 완전 구폐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랑 사귀었던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구폐냐, 유폐냐, 지폐냐, 네, 카드, 어,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음, 아까서부터 나와있던 거라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서 <웃음> 아무튼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났어요 훌쩍거릴 수도 있고 기침할 수도 있어요 음, 리딩하는 동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결국 나를 와락 끌어 안을 사람. 어, 1번 카드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구필지뉴필지지필지 음. 음. 어디 한번 봅시다. 허허, 이게 뭐지요? 와, 대박이다. 음. <웃음> 와, 이게 뭐지요? 어, 어, 진짜 액면으로 그냥 짧게 읽자면, 어 사랑의 상처를 받았다. 어근 그, 사랑 사랑의 상처를 받았는데, 어그 아픔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온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그니까 내가 마음이 그 심란한 심란할 때, 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어 너무 아파 마음 아파 이럴 때 응,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지 음. 왜 원래 뉴패는요 뉴패든 어, 지패든 항상 마음이 슬플 때 들어와 생각을 해봐 누가 있을 때 들어온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 노을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거지 그러니까 딱 봤을 적에 아 제가 드디어 혼자가 됐구나 하고서 짝지크고 있다가 내 마음을 쳐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 좋아졌어요 네. 어, 왜요 라고 하면은 어. 내 때는요, 내가 <웃음> 이래서 내 때는 꼰대야. <웃음> 네, 저기, 막, 이렇게,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음, 낭만 시대라? 뭐, 지금은 낭만이 없다? 그건 아니고, 낭만이 달라졌죠. 음, 다른 낭만 시대에 살고 있지. 자 생각이 많다. 음, 왜 생각이 많아요? 누군가가 다가오지야. 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 또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다.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고 연락해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음, 되게 중요한 거야. 왜요라고 하면은요. 왜 고민을 하겠어? 음, 왜 고민을 하겠냐고요? 고민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여기는 구패냐, 뉴패냐, 지패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음! 어째서요?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음 <웃음> 상태가 안 좋아. 막 아프지는 않은데 말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코가 너무 맥히고, 이렇게 목이 약간 안 좋아서.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의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잖아. 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어 호감을 갖고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은 그 자체를 갖다가 모를 수 있다니까? 음, 사랑의 상처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거 있잖아요. 어,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어,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 아속 시끄럽다, 이거죠. 음, 속이 시끄럽다라고. 잠도 잘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도 간혹 있고.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런데, 어, 눈치 어깨실이 주변에서는, 음, 소개시켜,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전 남친도 가끔씩, 뭐, 지가, 어, 지가 생각날 때, 어, 지가 생각날 때 가끔씩 지 맘대로, 어, 지 꼴리는 대로, 어, 연락가 올,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쵸, 음, 어. 달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입질이 좀 많이 들어와. 입질이 원 원하든 원치 않든 입질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음,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솔직히 이 입질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 적당한 얘는 아니지만 방구가 잦지면 응가가 결국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입질이 들어오고 음,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러다던가 아니면 구페한테라던가 아니면 뉴페한테라던가 뭔가 자꾸 입질이 들어온다는 거는 나의 연애세포와 그 연애에너지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그런거예요 음, 그런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치? 음, 마음 편하게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음, 왜요? 라고 하면 은 누군가하고 담백하게는 시작이 될수 있겠다. 음, 일단은 담백하게 시작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음, 어,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음,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음,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이 더 아, 그렇지. 나를 너무 걱정해 준다 그래야 되나? 어, 나 당분간 난 당분간 나 걱정 같은 거 필요 없고 나 그냥 이대로 좀 이대로 있어도 상관없겠고. 아,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소개팅을 뭐, 뭐 마지막에 나간다던가 뭐 일들 꼭 일들 소개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어떤 자리들 께 마련해 놓고 불 이러잖아요. 어그 저기 막 딴에는 뭐 그런 거지. 나 기분 좀 어떻게 억파해렇게 돼주고 좀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려고 내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딱그 그 자리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뭐 이렇게 우울 그냥 내 시간을 그냥 순수하게 갖고 싶고 그런 것뿐인데 아 진짜로 괜찮아 그냥. 그냥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것뿐이야. 그런데도 그냥 나를 갖다가 쿠이 걱정한다고 어, 그런 거죠. 응.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걱정하니까 마지못해서 좀 이렇게 끌려 나갔다가 응. 그냥 난 그냥. 내 방구석이 좋아. 아, 걱정하지 마. 우울증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속이 시끄러 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음, 그런 거 같아. 아, 할 일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 딱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로 진짜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굳이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막그 속이 시끄럽고 그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어, 나한테 어, 그 입질을 뻑 뻑꿈뻑꿈 하는 사람들이 그닥 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그냥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음, 여기서 방구석은 진짜 방구석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근데 솔직히 남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막 완전히 아 진짜 남자라면 진짜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당분간 혼자 있고 싶고 딱히 내 맘에 드는 인간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아 저기만 구편는 하는 짓이 진짜. 아 정말 이게 정신적 그그 그, 그 정신적 레벨이 안 맞고 행그 어떤 그 뭐지 스타일에 그 레벨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고 또 또, 나한테 또 관심 보이는 그 한, 또, 한 사람은, 아, 달달하기는 한데. 아니, 그렇게 달달한 놈이 왜 연락은 잘안 되는지. 어, 한번 문자하면 더 시간이 따받고, 한세 시간이 따받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걔하고 진짜 연락을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또안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뭔가 확실한 그 액션을 보여주면, 내가 왜 연애를 왜 하기 싫겠어. 하는 것들이 다, 그치. 어, 뜨뜻미지근하고, 뭐 나들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관심의 그, 그, 에너지가, 그치. 걔네 내가 여기서 뭐, 어. 아주 살짝 오는 살짝 뭐 닿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내가 그래 가자 이러다가 나 그쵸 나 이상한 사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자가 그래도 고추고도 품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은 있어요 음 지금 좀 솔직히 카드상으로 보면 다가오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나, 내가 내가 리딩은 하지만 이, 이게 지금 아니 구페면 구패면, 구, 구, 아니, 구패면 어? 좀 제대로 다가오던가 어, 뉴페도 말이지 어아 연락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어그 저기 막 얘기할 때막 나한테 다가올 때 보면 진짜 나 아니면 못살것 같고 막 그렇게 남자답고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락이 그렇게 잘 원활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자꾸자꾸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이 진짜, 아, 시끄러워, 진짜 속 시끄러워. 누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느냐, 안 하냐, 진짜 그렇게 잘난 인간들은 내가 왜안 하겠냐,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도 어떡하고 있다,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나는 그냥 누구하고 뭐 만날 생각은 없어요. 진짜 딱 내가 바라든 사람이어야 지될것 같아.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응그뭐 음, 저기 막그 소개팅 받아서 한건안 됐어요 이, 이 소개팅은 그냥 그런 거지 진짜 친한 사람 가족 뭐 중매일 수도 있고 응. 엄마 아빠가 중매를 주변에서 뭐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중매일 수도 있고 이거 이 소개팅은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 해준 거예요 응. 막 소개팅 한 사람도 있다라고 봐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그 그냥 자꾸 그냥 미니까 그냥 맞은 못해 나갔다 그랬는데그썩 그거는 마음 들지 않았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누군가가 오기는 아, 음. 누군가가 오기는 오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누군가가 어, 나름 어, 나, 나름 저기 뭐 박학다식하다 아니면은 이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 분야에서는 박학다식 할수 있고 아니면 어, 어, 나를, 나한테 를나 예를 들어서 음, 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커피를 마시는 내내 어, 그 사람의 어떤 떠한 그, 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 대화의 기술 아니면은 지식의 기술 뭐 그런 거뭐이 사람의 특출난 분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지식 만약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해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은어 거기에 대해서 어, 듣다 보면은 어, 훅 빠져들 수도 있고 어, 왜냐면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지루해가지고 말은 디 있다만 해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남들에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여자들이 안 좋아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귀에 조금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봐. 음, 그 정도로 포 그러니까 좀 똑똑해요. 똑똑해. 그냥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귀에 쏙 들어오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천 번을 짓거렸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몇 마디 안 하는데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음, 근데 왜 오다가 마냐라고 하면은 오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적당한 때로 해요?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이 사람의 사정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딱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뭐 골똘히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 그치 이게 초점이 그~ 초점이 어떠한 그~ 뭐~ 창밖을 갖다가 막 뚫어지게 그니까 눈도 마주쳐야지 미소라도 짓고 말이라도 붙여보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걸수 없지 않게 말을 걸수 없게 어~ 말을 걸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어이 사람이 그냥 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때만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어. 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응. 어. 지금. 그래도 꽤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있기를 즐긴다 라고 봐 어, 그런데 어, 완전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은이이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라 거야 응. 여기는요, 구패, 뉴패, 어, 집패다 들어오, 다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응. 근데 딱히, 여러분한테 꽃이, 어, 여러분한테 꽃히는 사람이 없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와갖 필링이 촥 오는 사람이 없다? 어, 그 정도로 약간 임팩트 있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있다라고 봐. 그럼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어. 이, 뭐,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하고 뭐, 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눈도 맞아야 뭐, 미소를 띄우든 말든 하지. 음. 눈이 마주치면 싹 피하고, 음. 토요일 날 시간 어때요? 그러면, 아, 나 그때 자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요? 아, 그때, 어, 그때는 뭐, 뭐, 뭐지? 어, 책 읽어야 돼요. 뭐,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 그럼 월요일은요? 아, 밥 먹어야 돼요. 내가 3일 동안 굶어서, 막, 이렇게, <웃음> 철벽을 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철벽,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어, 다, 다가올 사람이 어디 껐어. 다가올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슬슬 약간 마음의 어떠한 어 이겨울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좀 몰아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 몰아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거 아닌가? 음. 꽤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다가오는 사람들이 레벨이 어떤가. 어 괜찮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훨씬 더 잘났어. 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안들 수는 있어요. 어 여러분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어 저기한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지 나지. 어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어. 나 같아도 여러분처럼 할것 같기는 해. <웃음> 어, 왜냐하면 내가 어, 이이 뜨뜻 미지근함을 감수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갈 만큼의 매력은 아니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사력을 다해서 돌아보 어 저, 저, 저기 하면 내가 그, 뭐, 말은 섞어볼 의향은 있으나, 어, 의향은 있으나, 내가 그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어, 내가 너희들한테 올인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올인이 아니라 어떠한 그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다. 어. 왜냐면 올인할 만큼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어, 여러분 혹시 과거의 남자 기다려요? 과거의 남자가 잘났, 잘났던 것 같은데? 음. 과, 어, 과거의 남자가 잘났었던 게 아닌가. 그 사람하고 조금, 어, 버, 거웠던 관계? 음.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쪼무래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 어, 그건 맞아요. 어. 과거의 남자, 어, 과거의 여자,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좀 오래 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잘났어, 보니까. 어, 이, 이 잘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잘났냐라면뭐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라고 봐. 음. 그뭐 예민하고 뭐 그런 것까지 예민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아 여자니까 뭐 예민하지 않나요? 남자가 예민한 것보다 여자가 예민한 게 낫지 않나? 어. 그것도 또 예민해야 또또 또 여성스러워 보이지 않나? 뭐 그런 거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사람이 좋아지면 잊기 어려운 구조여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저기 막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음, 다가오는 발, 발이 발 하나가 있다라고 봐. 다, 다가오는 다 발이 하나 있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음, 누구냐라고 하면 음, 지폐다 지폐. 어. 어, 지폐. 지폐는 지폐인데 이게 참 애매한 지폐네. 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 지폐는 지폐인데 약간 애매한 지폐.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달달하다? 음 달달한 지폐. 근데 연락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처음에는 뭐 남자답게 잘 다가와야 남자답게 착착착착 잘 돼.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왜그러냐면 어, 사람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도중에도 문자가 오면은 타다타닥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연락이 안될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일부러는 그러는 건 아니고, 어, 그러고, 좀, 자기, 어 자기 기분에 그니까 자기한테 여자가 맞춰 주길 바란다라고 봐요. 어뭐 그렇게 하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하게 막 진짜로 뭐 100%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어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맞춰주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자기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일 게다. 그럼 누구냐라고 봤으면, 영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줄 열준 아는 사이? 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 모임을 통해서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근데 t on a t 구패는 구패죠. 그렇지만 사귀었던 구패가 아니라 알던 구패, 어, 나랑 연인이 아니었던 어, 그냥 호감만 있었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 안 됐던 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아니면 어, 소개팅인데 소개팅은 소개팅인데 여러분이 과거에 알던 사람인데 딱히 어떻게 뭐 만날 저게 고,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어,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주변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 커넥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아니. 아닌가. 음. 완전히, 완전히, 뉴패는 어, 아니에요. 음, 완전히 뉴패는 아니다. 음. 그렇지만, 이게 구패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 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근데, 음, 소개팅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음, 기뻐는 해요. 아,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이 여러분들이 별로, 어, 여러분들이 별로.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음, 과거의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일단은 다 지워져야 될것 같아. 어.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은요다 어. 형편없어 보일 거야. 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일, 일하면 연락 못 받을 수도 있지. 남자가 너무 일하는데 연락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냥 일팽개치고 그런 것도 솔직히 너무 가벼워 보이고 안 좋아요. 음. 자, 암튼, 1번 카드는 그러네. 어,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나 뭐 어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은, 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카드상에서 보면은, 구패에 대한, 구패를 기다린다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고, 살짝 기다리는 마음도 없진 않은데, 구패하고도 안될 확률이 높아요. 음, 왜요?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고, 음. 그건 여러분이 더잘알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음,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세요. 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1번 카드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앉아 봐져있어 <웃음> 제가요,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리딩에 희마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음, 왜이 라고 하면 감기가 걸렸어요. 어, 리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음. <웃음> 어디 봅시다. 결국 나를 와락 끌어안을 사람이 어 쿠펠지, 뉴펠지 음, 아니면 지일지지펠는 어, 누구라고 하면은 지인, 지인들 중에서 어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 전에 호감을 느꼈었는데 어 여,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서 이렇게 쓱 시쳐 지나간 인연,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음. 여기는 허허 이게 뭐가요 왜요 라고 하면은 음 여기 혹시 여기는 쿠팽가 음. 구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솔직히 구패 구패 막 느낌이 나면 어좀 괴로워요 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음, 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거지 그냥 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 어,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고민한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 혼자 고민 어,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것도 행복한 고민 어차. 뭘 행복하겠냐라는 거지. 음, 솔직히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게 무슨 뜻이야?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어,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고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 왜요? 라고 하면은 이세 개의 카드는 여기 앞으로 나올 카드의 축소판이거든. 어, 축소판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뭐, 저기, 막. 처음에는 되게 빨리 좋았다가 어, 나중에는 조금 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뭐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음 음,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게 딱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어쩔 수 없이 잘되겠지지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지. 카드가 더 나와봐야 한다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가 있다라고 봐요. 음, 그게 누구냐라면 글쎄 아직 그 사람이 누 편지 구 편지 지 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네 근데 누가가 있기는 있다라고 봐 음. 누가 있기는 있다 어제 봅시다 허허. 그 사람하고 어, 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된다 아니면 이게 꼭 사랑이 아니라도 어, 마음이 맞게 된다라고 보는데 음. 마음이 맞게, 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이끌리는 게 아닌가? 이끌리긴 이끌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끌릴 때마다 어떻게, 어떻냐면 마음 자체가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이끌리는데? 이끌리는데 왜 불안해? 음, 그럴 수는 있어요. 연락이 잘안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약속을 조금 덜 지켜. 어, 약속을 좀덜 지켜. 아,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덜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하고 덜 지킨다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덜 지키냐라고 하면, 어, 아이, 진짜 솔직히, 그, 거짓말 하면은, 그,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어, 그런 걸좀 잘한다라고 봐.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 하얀 거짓말도 너무하니까, 아 진짜, 어, 어떻게 돼, 그냥. 아이씨! 이러고 싶다라는 거지. 어. 아니, 하얀 거짓말도 어쩌다 한 번이지. 입만 띄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막, 어, 갈등이 생긴다라고 봐. 어. 그런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럼, 어떤 종류의 거짓말인가,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여섯 시에, 어, 저기, 막, 친구들이, 어, 저기, 커플로 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오빠 시간 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어, 나 그때 안 된대, 어, 어, 헤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러면, 오케이잖아. 그,잖아요. 렇 근데, 어, 그래, 여섯 시, 어, 어디, 어, 오빠가 시간 맞춰서 갈게. 그러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오빠도 안 된다. 그랬는데, 다섯 시, 한, 오십 분 됐는데도, 오빠 차안 보여. 오빠 차, 그랬어. 오빠 어디야? 그더 어, 조금 일이 늦어서, 어, 금방 도착할 거야. 근데, 여섯 시가 훅 넘어, 도착을 안 해. 그, 러니 그, 저기, 막, 전화를 딱 했는데, 아예 안 받는 거지. 문자래도 문자 일이안 없어져. 그렇게 하고서 늦게 한 서너 시간쯤 돼야, 어, 미안해, 이, 그,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잦아지니까, 어, 그런 게 너무 잦아지니까, 어,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게, 뉴페냐구페냐라고 봤을 적에, 어, 뉴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음. 어, 뉴펠. 그래서 갑자기 다가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뭐 반한다? 뭐, 첫눈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이끌림이 빨리빨리 이끌렸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어, 미안해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음, 시원하게 얼음물을 좀 마셔야 될것 같아, 말하면서. 암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조금 불안하다? 응, 그런 거지.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허허, 이게 뭐지? 유편인줄 알았는데 유패가 아니었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어 응. 그렇게 되니까, 어, 옛날 사람이, 전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설마 이게 여러분들이 양다리? 어, 유폐하고 구폐를 동시에 만나고 있나? 음,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 어, 그렇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거나 음, 류하고 구패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라고 봐. 그럴 수도 있나요라고 하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그 저기 막 구패한테 연락이 올수있지헤미야 저기 막 아, 저기 봐. 나 어. 좀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좀같좀 좀 나와서 밥좀 먹자. 그냥 앞에만 앉아 있어도 뭐 이런 케이스 있잖아 어. 그렇게 갖고서 밥을 먹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양다리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위험한 어, 관계를 갖다가 한동안 끌고 간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한동안 이 위험한 관계를 끌고 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누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누가 그럴 확률이 더 크냐 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이냐 그쪽이냐 라고 봤을 적에 6대 4 음. 6이 그쪽이고 4가 여러분이야 아닌가? 6이 여러분이고 4가 그쪽인가? 암튼 그 정도로 박빙이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기서 아직 뚜렷하게 누가 그렇다는 말은 안 나왔어 누가 그렇다는 말은 안 나왔다라고 봐음 남자, 그니까, 6이 남자고 4가 여자일 것 같다. 여러분들이 4, 남자 쪽이 6. 이, 이게 다야 그렇겠습니까? 나 이거 500명이 봤어. 500명이 다 그러냐?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 것이냐? 기다려봐요. 음. <웃음> 왜 기다려보라라고 하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이게 진짜 어떻게 갖고 이런, 이런, 이런 스토리가 됐는지 착 이유가 나온다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우르락 부르락 할 필요라는 없다라는 거야. 어. 어떻 하다 보니까 동시에 만나게 되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어. 그렇지만, 저기, 뭐,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무슨 시간이라고 하면 자기만의 시간? 어, 무슨 자기만, 무슨 자기만의 신이 같냐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어, 만났어요. 어, 만났는데, 얘, 얘도 이런,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해피하지는 않아요. 이게 좋아서 된것 같지는 않아. 이 상황이 이 사람도 짜증이 나요. 어, 여러분들하고, 어, 저기, 뭐, 그래도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 조금 음, 어 조금 배려심이 조금 드물 어, 배려심이 좀 약하다 아니면은 눈치가 없 다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왜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왜냐면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고 정말 가고 싶었어 근데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안될 수도 있다라고 몇 시까지 안 가면 안못 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저 얘기를 못하고 또그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가 돼 그렇잖아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랬냐라고 하면 은전전 전에 연인한테 연락이 온게 아닌가. 어.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매, 그쪽에서 자기의 좀 얘기 좀 들어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뭐 다시 만나자 이러자 그게 아니라 이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꿀꿀하네. 그래도 우리 예정 했으니까너 나와서 내 앞에서 내밥 먹는 거좀 지키고 있어 주라 혼자 밥 먹는 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그 느낌 알죠. 그런 것 때문에 불 어, 나가다 보니까 어, 어쩌다 보니 까 어쩌다 양다리 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좀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싸우게 되고 이 사람도 아 진짜 이, 이 관계 이런 상태가 너무 어 너무. 짜증이 나. 이것도 못 해먹을 맘, 못 해먹, 못 해먹지. 이것도 힘들지. 그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어, 진짜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방구 껴놓고서, 어, 지가, 어, 잠수 탔네? 어, 지가 잠수 탔어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어디서 그냥 성을 내고 지랄이지? 어, 그래서 그냥 얘는 뭔데. 그,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요. 은 어, 마음에 드는 건 여러분인데, 그 전에 사람한테 대한 연민 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연민이 있어 갖고 걔를 어 걔한테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어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 6패는 맞아. 6패는. 6패는 맞다라고 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쪽에,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긴 하나를 선택을 해. 하나를 선택을 하고서, 어, 맞아요. 여러분들을 선택하나 본데, 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겠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겠다. 연락이 오겠는데, 여러분들은 연락이 온다고 해더라도, 그렇잖아. 음. 마음이 불안하다 라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막 우쭈쭈쭈쭈 우오 우쭈쭈, 베이비 이거 안 해줘요 음 사람이 부드럽고 그렇, 부러, 부드럽긴 해도 부드럽긴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어.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따라와 주길 바라지 여러분한테 맞추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맞춰 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같이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아 어,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어,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야 되고 어 그런 거지 자기가, 어, 연락이 안 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 그건 용답할 수 없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음. 그래서 이사람이야 다시 여러분들한테 올 기회를 엿보, 어, 기회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왜 빨리 안 하려면 나름 바빠요 이 사람도. 나름 바쁘고 여러분도 그런 거지 그렇게 양보할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얘한테 다 이렇게 맞춰야 되냐라는 거지. 어. 나도 어, 그렇잖아요. 나도 여자고 사랑받고 싶고 나도 내가 생각했던 드림 연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굳이 이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 기다려지고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지. 어. 그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쇼부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쇼부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좀 나와 봐. 어 그러면서 아나 싫어. 그냥 여기서 말해. 그러면 아 그냥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저기, 막, 5분 안에 튀어나와. 아, 나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했어. 그러면, 아, 그냥, 그냥 옷이나, 옷, 옷, 옷이나 대충, 왜 자켓 거치고 그냥 쓰레빠라 씻고 나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지. 왜냐면 이사람이야 그, 체면 같은 거? 어, 체면 같은 것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체면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에 있어서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 불일치가 생기는 건 맞아 일치가 안 된다? 일치가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래도 그렇잖아 연인 사이에 너무 이러면 좀 애누리 없지 않나? 정 없지 않나? 어. FM으로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뭐 이런 저내 연인이니까 뭐 핸드캡 같은 거안 준다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니까 핸드캡 안 줘요. 어 그냥 따라와 이거 이 따라와 이거라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음. 뭐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구패도 아니고, 뉴패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어, 애매하네. 어, 그니까, 뉴패하고, 어, 뉴패하고, 사귀는 도중에, 어떠한, 어, 저기, 막, 그, 문제가 생겨서, 요 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류패, 뉴패, 어, 는뉴패인데 구패가 돼버린 뉴패네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웃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ING인 것 같은데? 어, 어떤 저점이 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거 나왔잖아. 어, 이거 나왔고, 중간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두 장이 더 나왔어요. 여기, 여기, 이게 카드 지금 토탈 얘하고 얘하고 세 개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이게 세 개가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이 상태로 가겠다라고 봐. 응. 음, 당분간은. 어, 매,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 그치만 이 사람이, 아, 어, 구패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뉴패라고 말하기도 뭐해. 어, 이 사람은 뉴패는 뉴패인데, 어, 중간에 마음을 나누는 중간에 어떠한, 어.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잠시, 냉전을 갖다가 갖고, 갖고 있던 그런, 어, 그런 유패가 아닌가. 참 애매한 유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당분간은 이야기가 이어지겠다라고 봐. 음. 당분간, 그래서 이거 봐. 갑자기 됐는데, 갑자기 관계가, 이게,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이게 지금 이 카드의 스토리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카드의 내용이. 에 여러분, 이게 그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 에잇 완드 얘기 알 거야. 어, 에드 완드. 갑자기, 어, 어떻게 됐어요? 어, 갑자기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사귀고, 사귀면서 어떻게 돼? 어, 식스소드로 간다라는 거지. 어, 그냥 맞지 못해 간다라는 거예요. 맞지 못해. 그 마지못해 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어떤 희망 을 희망 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요 약간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데도 간다라는 거지. 암튼 이번 카드 어, 이 사람이요 어이 사람하고 가려면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음이 응. 사람을 여러분이 이길 수는 없을 것같아 음, 막, 막, 뭐, 저기, 막, 어, 이사, 이 사람 딱 캐릭터상, 어,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어, 양, 진짜 양다리를 갖다가 걸칠 수 있는 저건 못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연인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게 막 양다리를 갖다가 막 이게 어쩌다 양다리가 얼떨결에 진짜 양다리가 돼버려 가지고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음이 사람은 양다리를 오래 걸칠 수 있는 체질이 못 돼요. 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왜냐면 하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이 있는 일들조차 일들도 너무 솔직히 바쁘다. 어두 사람 때문에 머리 이렇게 썩 머리 막그 골머리 썩고 싶은 사람이 못 돼요. 어그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막그뭐여자의막그병적으로 집착해갖고 둘다안 놓고 꽉안 놓고 막나둘다 가져갈래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런 사람은 못 돼. 이 사람은요 그냥 딱, 둘중 하나가 정말 하나는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뭐, 그, 약간 연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것 뿐이라는 거지.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택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아쉽다? 찝찝, 어, 그리고 뭔가, 어, 약간 불만이 없진 않다라는 거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지만 딱히 헤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가겄다라는 거예요 네 2번 카드 국패냐 어, 6패냐 지패냐 라고 하면은 6패는6패인데 어떻게 보면 국패 같은 6패 네, 아무튼 네,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번에여러분들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결국 나를 와라. 음. 와라 그어하는 사람은 누구 쿠펠까요? 뉴펠까요? 아니면 집펠까요? 아, 네, 왜, 내가 왜왜 왜 그러냐고요? 괴롭습니다. 코코하고 목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음 누가 있기는 하네. 음. 누가 있기는 하는데, 왜, 이거 저기, 뭐, 구패인가요? 음 응, 구패 느낌이 나는데? 응. 예,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응, 끝난 거 후회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응. 둘중 하나는 후회를 하겠다, 응. 어쩌다가 보니까 후, 끝나긴 끝났는데, 응. 끝나긴 끝났는데, 아, 음. 응. 내가 이걸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잘 모르겠고 내가 잘한 짓인지 그냥 어, 이꼴저꼴다 보기 싫어서 음. 그, 저기 했는데 어. 어, 어떻게 또딱이 또 또 생각을 해보면 어, 나도 뭐 마냥 잘한 것은 없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도 마냥 잘한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 좀뭐 음, 생각도 뭐 생각이 나기는 난다라고 봐. 근데 여기서 생각 난다라는 거는 그뭐그뭐 그뭐 사랑하고 뭐 이런 추억 그딴 거보다는 그딴 거보다는 정말 헤어졌어야 됐나 뭐 이런 거.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아그 인간이, 어, 좀 그랬지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어, 나도 썩 잘한 건 없다, 어,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도 그랬지만, 어, 나도 좀 잘한 건 없다라고 조금 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꼭 어떠한 너와 나의 헤어진 관계를 갖다가 너 때문이야 어, 뭐다 책임전거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거 어? 네가 말이지 어?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 그런데 조금 얘기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어, 아니에요 지금 얘기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음 그냥 서로 그런 블락은 안 시켜 처음에는 블락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 블락을 풀고 그 사람 뭐 얼굴물이나 또그고그 있잖아 친구들하고 어린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네, 음볼 응,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응. 그럼 그렇게 보면서도 아 그런 거지, 아부아 아 내가 뭐다끝난사라 굳이 이게 굳이 굳이 이렇게 모양새 빠지게 아 이게 뭐지? 어 응, 나도 모르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아 응. 그럴 수 있어요. 음 응.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번한 한 번씩 있지는 않나? 아꼭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 궁금하잖아, 뭐 하고 있나, 어, 후포폰 않나 어, 나만 이런가? 어, 그런 것 그런 마음도 있고 어,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 그런 마음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런 또 그럴 수도 있지, 좀 돌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열거한 마음 중에 한한 가지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 어, 그거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카드 에 나온 대로 해서 하나 하나 얘. 왜냐면 카드가 그한 장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걸 다 그냥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지. 뭐그 전에 뭐 그런 거지. 뭐 그때 뭐 맛집 가고 그랬었는데 날도 춥고. 아유 그때 그 저기 뭐 그때 철수가 가자는데 가서 아그 뜨뜻한 그거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게 무슨 맛이었을까 철수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난 들기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음 만나는 사람들 다시 재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음왜 재회를 했냐라고 하면 음, 음. 다시 돌아와서 만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아니면 그런 그런 상태로 어, 그런 상태로 그냥 혼자만의 그런 마음이 든다든가. 어뭐 내가 그 사람이랑 갔었던 아 그때 재미있었지. 아 그때 걔 바지 벗겨져갖고 응그 음, 엉덩이에 점 크게 했나 그때 처음 봤어하면서 막 혼자 깔깔깔깔락하면서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어 어휴, 소리 때문에 잠깐.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지. 좋았던 생각, 뭐, 이런저런 힘겨웠던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닌가? 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음. 그리고, 뭐, 생, 그러, 또, 또, 갑자기 또, 어. 안 좋은 기억들이 나면서 또 어, 바들바들바들거리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좋았던 생각, 안 좋았던 생각이 막어 교차한다라고 봐, 어, 그럴 수 있지, 음, 저, 어, 아 갑자기 말을 더듬네, <웃음> 어, 왜, 어, 어. 뭔가가 생각이 나서 그래 어~ 뭔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왜 말을 더듬었냐면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순간 판단이 흐려져 갖고 응~ 음. 왜 그러냐면 내 경험담을 얘기해줄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 사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 사적인 얘기했다고 지적받을까 봐 아이씨 아~ 그죠 솔직히 댓글을 갖다가 블락을 시킬 수도 없고 그냥 저기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그걸 갖다가 사람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하다 자꾸 더듬게 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음. 리딩에는 그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섞이게 되더라고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음. 이런저런 그안 좋았던 기억들도 또 생각도 나고, 어, 생각도 나고, 그러고 또 좋았던 기억들도 생각도 나고 막 그냥 복잡하다라는 거죠. 어, 복잡하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 그, 전 남친, 어, 구패일 확률이 있겠다, 라고 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만약에 이 카드가 안 나왔으면은, 전 남친이라고 내가 완전히 단정을 졌을 거예요. 어, 7, 8알이 전 남친이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진짜 어지간해가지고는 내가 박을 깨지 않는 예상에는, 아, 아, 거의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카드 때문에, 어, 이 카드 때문에, 어, 조금 줄지 않았나. 많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봐. 왜냐면은 하 추억도 있고 어, 여러분들이 추억을 하는데 좋았던 추억도고 슬펐던 추억, 안 좋았던 추억도 하지만 이 괴로웠던 추억이 너무 세 가지고 이걸 다 덮어 버린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안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런데 이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어, 왜요라고, 왜 이렇게 얘가 방역, 어, 방역 있게 들이대지? 어, 쭈뼛쭈뼛 어, 뭐, 이렇게 막 눈치 보고 간 보고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왔어! 하면서 텅, 텅, 텅 하고 나, 타나는 느낌이랄까? 어, 남자 그래도 꽤, 매력 있는데? 어, 그쭈뼛쭈뼛 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어, 뭐야? 올 거면은, 어, 저기, 뭐, 자신감 있게 오지? 근데 좀 자신감 있게 오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응.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맞아 응. 여기, 여기 지금 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인소드가 이렇게 두개가 나왔어 응. 나인소드가 두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어꽤 컸다라고 보는 거야. 한 장만 나온 게 아니라 두 장이 딱 열자마자 이게 나왔잖아. 어, 열자마자 이게 나왔으니까 스트레스가 꽤 컸다. 음, 강조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좋았던 추억들도 있고 어, 힘겨웠던 추억들도 있지만 이 좋았던 추억이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센티해졌고 날 때도 이안 좋은 생각이 쫙 밀려오다 보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기겁을 하게 되는 거야 응.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 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응.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 다 둘러보면 다 똑같아. 음, 아무리 안 좋게 끝났던 그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와의 모든 인연이 다안 좋지는 않잖아. 어, 좋았던 이, 이, 시간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그왜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에이, 이러냐라고 하면 좋은 점으로 보자면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어, 어쩔 때는 좀 자상하기도 하고, 어, 말도 좀 이렇게 경청, 어, 경잘 들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사,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준다. 어, 그러니까 어떤 액션으로 이렇게 뭐 내가 어, 부탁하면 들어준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어. 그런 걸 갖다가 좀 잘해줘가지고 어쩔 땐 그런 거 있잖아 요 내가 하소연하고 싶고 막 이럴 적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싶고 그럴 적에 그럴 때 참나 이 사람은 되게 잘했던 게 아닌가. 음. 그렇게 하고서 또그 음, 뭐 그럴 수 있지. 어, 조금 어, 그럴 때만큼은 좀 어른스러웠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어, 그런 사람하고 왜 헤어졌겠어요? 그렇게 좋은데. 이, 이 사람의 이 좋은 점은 그런 점이지만 나쁜 점은 뭐야? 어, 나쁜 점은, 어, 자기 앞가림이 조금 덜 된다? 어. 자기 악가림이 남지 않는다 어, 남지 않는다는 건 뭐야 어, 모자르다라는 거지 악가림을 어, 좀 모자라게 한다 어. 두 번째 뭐냐면 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항상 우쭈쭈를 해줘야지 된다 어, 어, 역시 오빠, 어, 오빠가 오빠 최고야 어, 오빠 말이 그치 개사람들 어, 왜 오빠 말을 안 듣지 우리 오빠 말 들으면 최고인데 이걸 갖다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아 하...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신이 될수 없어. 응. 어. 일반인인데 어떻게 다 오빠 말이 최고일 수 있냐라는 거지. 암튼, 그래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 이, 마음을 남발한다. 라고 봐. 음, 마음을 남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끔 이 사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음, 뭐,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만 어깨 동물을, 어깨 동물도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 거, 아니면 어깨를 치는 것도 좀, 우, 뭐, 얘기하다가 어깨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치면서 비비, 응, 어, 주변, 이거, 이거, 이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됐었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바들바들바들 어, 바들 바들,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이 사람의 좋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다 덮여버린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어, 배신감 때문에 내 가슴속에서는 피가 흐른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준 상처에 상처로 아물지 않았다, 아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뭐야? 음, 아주 떳떳하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요 내려놓지는 않을 거야. 이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욕, 욕심 살게 꼭 주고 있잖아.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얘가 내려놓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아, 이게 하나의 그런거지 내가 오늘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남자가 결국은 어, 되돌아오게 되는 여자 뭐 어떤 여자야 착한 여자 어, 신사임당 같은 뭐 그런거 어, 내가 뭐 어떻게 어, 말이 착한 여자 좋죠 어, 누구한테 좋아 나한테 좋아 아니야. 지한테 좋은거지. 어. 별짓 다 하고 놀다 와도 받아주는 거. 남자도 착한 남자. 어. 여자가 별짓 다 하고 와도 받아주는 착한 남자지. 그럼 누 그게 착한 남자의 그 인생은 어떻겠어? 고달프다라는 거야. 행복한가요 그게? 어? 내 라이프 행복해? 어? 그 착하다는 말 들어서 뭐하게? 나는 솔직히 그 착하다는 말 그거 듣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요. <웃음> 사람 착한 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뭐야. 그만큼 당한다라는 거야. 내 남은 인생. 내 인생 어쩔 건데. 그런 거지. 응. 그래서 여기는요. 구패일 확률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안 나와. 이 사람만 계속 주구장청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인연이 안 끝났지 싶다. 음. 안 끝났지 싶어요. 음, 다른 사람이 안 나와 지금 음, 이게 여러분 지금 속 시끄럽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음,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봐 아, 사람들 보기도 조금 촉, 쪽팔리고 음,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 하실 건데 음 주변에서는 사람 속도 모르고, 음 저기 막그 속도 모르고 뭐 저기 할 수도 있지 그 뭐냐라고 하면은, 음, 아 그러지 말고 음, 둘이 잘해봐 뭐 도와준답시고 막 어, 그런데 아직 염장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지.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왜냐 라고 하면 주변에서 소개팅은 해줄 것 같아. 주, 주, 주변에서 소개팅은 들어온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반반인 거, 반반, 반반, 반반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못 있겠으면 구회 어, 다시 만나 그런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사람은 '아예 뭘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그 사람 만나봐, 그런 사람도 있고, 음, 그, 그런 그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그냥... 어, 국회보다는 육패 쪽이 아닐까? 왜요라고 하면은, 국회는 오기는 와더라도 여러분들이, 음,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흔쾌히 받아주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시점에서, 주변에서, 어,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개팅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떼 내기 위해서 급하게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려고 하는 수도 있고 음. 그게 뭐냐라면은, 그 뭐, 그, 저, 요즘에, 그 데이팅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팅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어, 소개팅을,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 아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갖다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만나려고 둔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없어. 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 같아요. 부질없다.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이 있기 때문에 또그 내가 아까도 여기서 좀 좋았던 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완전히 냉정하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부터 그이 사람은 ...을 향한 생각?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소개팅을 갖다가 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만약에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떡하다냐고요 여기 카드에서 나온 것 같으면 좀잘 봐요. 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 괜찮나요? 그러면 은 그래도 말똥무하기는 괜찮지 않을까? 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음. 말동무나, 뭐, 친구처럼 지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랑으로 된다 그러면은, 어, 좋지는 않다. 친구로만 지내라. 당분간은, 당분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 그, 이 기운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어,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고 일단은 친구로 지내고 만약에 친구로 지내는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톡 친구라든가 아니면 커피 친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봐라 라고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 있다보면은 답이 나올게다 어 답이 어떤 답이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너무 서둘러서 남녀간에 정을 나누는건 좋지 않다라고 봐요 음. 어 저기 막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어그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가요라고 하면 괜찮다. 내가 아까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근데 왜 그런데 서, 어,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만사 부려 튼튼. 음, 급하게 먹은 떡이 어 체한다. 어.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도 어 친구처럼 천천히 가도 문제없고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쌍방에 더 좋다라고 봐요. 어, 일단은 시간을 두고 서로를 갖다가 와치한 거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조, 더 좋다라고 봐. 급하게 한 것보다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와라! 아, 끌어 안을 사람이, 구패지뉴패지 아니면 지패지 어디 한번 봅시다. 하, 여기는, 음, 구패 확률이 높다. 아, 구패. 근데 반드시 구패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구패 구페, 구패하고 실경해 하고 있을 동안에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봐서 누가 알아. 그냥 왜 그러냐라면은 여기까지해서 여기까지는 구패라고 봐. 구패가 여러분들한테 어 관심을 갖다가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봐. 근데 여기는 뭐야? 어, 두 개잖아요. 길이 그냥 우리 심플하게 봅시다. 어, 심플하게 꼬지 말고 봐. 어. 길이 두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오른쪽으로 가려지 어, 왼쪽으로 갈런지 어디로 갈 어, 가면은 어 티플은 어 저기 막 미래가 나온다라는 거지요. 다른 미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꼬면 안 돼. 어, 그 저기 막제 카드 리딩하는 거 보고 배우시는 분들 있거든요. 너무 꼬지 마요. 어. 진리는 심플한데 있다라고 봐. 어.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어, 선생님 전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전잘 모르겠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음, 짜증나고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어.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용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어, 걱정하지 말아라 어, 왜요 여기 그 카드 많이 보신 분들 여기 해가 뜨고 있잖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 힘든 거라 라는 거야 어, 사람들이 그래 어, 저기 막그 참을성이 조금 없다 그래야 되나 오늘 내일 모레 막, 막 당장 뭐 며칠 내로 안되면 안되잖아요 어 저는, 아니, 국가니다 틀려요. 어쩌고저 그게 아니야. 응. 어, 가다 보면 운도 바뀌어. 어. 재회가 될듯 하다가도 안 되고, 안될듯 하다가도 되고, 어, 재회를 기다렸는데, 음, 근데 갑자기 누패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인생은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진짜 만약에 제 일을 기다리는데 진짜 킹카 하나 들어와봐. 제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음, 어차피 끝난 인연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음? 음, 그렇다고 해서 음, 여러분한테 뭐뭐라그랬으면 아무도 없어. 어차피 끝났잖아. 음, 끝났는데 뭐. 어 저기 막 떳떳하게 누구를 사귈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음 어디 봅시다 음 지, 여러분의 이런 그안 좋은 상황들이 다 이제 지나가겄다 어. 왜 지나가겄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무슨 일인지 어디 봅시다 다 지나가겄다 아, 저기 뭐 누가 다가와 어, 이거 다가오죠? 어, 그냥 누가 다가와, 누가 다가와. 근데 이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음. 자기 맘대로 해야 되는 사람? 달달한 사람? 음, 이게 뭡니까? 다가오다가 어 스탑을 한 거야? 아니면 두 명이야? 그잖아요 이거, 보이죠, 여러분? 어. 다가오다가, 멈칫한 건가? 아니면 두 명인가? 이, 지금 이 카드는 그런 것 같아. 하나냐, 둘이냐에. <웃음> 하나냐, 둘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셋이냐. 어. 지금 누구냐, 라는 거지. 어,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카드의 흐름상 봤을 적에는, 하나인 것 같아. 왜 하나냐, 라고 봤을 적에, 이게, 어, 끝은 아니다? 뭐 그런 느낌? 끝은 아닌 느낌? 그렇지만 다가올려다가 잠시 어떤 무슨 어 이유로 잠시 주춤해 있는 게 아닌가? 음왜 그럴까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음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 왜요? 라고 하면은 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버렸네. 어, 이거는 제외, 제외일 확률이 높겠는데? 응, 운명의 수레바퀴딱 떴잖아. 아니면 제가 어 선생님 치러요 라고 하면은. 어, 그런 거지. 이 사람하고 아직 인연이 덜 끝났다. 아니면 인연을 갖다가 끝맺으러 온다. 그럴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건, 어, 정을 띠려 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저기 할 필요 없다. 음, 이 사람은요, <웃음> 어, 여러분하고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 음, 왜요라고 하면요. 은 이 지금 이 카드에서 나오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들은 자 봐봐요. 어때요? 화사하죠. 어,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이 사람 이 사람 지팡이에 뭐뭐 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여요. 어, 꽃혔죠 지팡이. 그러니까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이 재화가 조금 긍정적으로 어,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음. 뭐 일단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음,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좀 재회가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면 상대방의 재회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지만, 어, 둘중한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지 모르겠냐. 이, 이게 재회라는 게, 음. 이 제외라는 게요. 이것도 봐. 두 번이 연달아서 나오죠. 어, 이 제외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사귀기 전에 썸을 탈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아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갈등에 대해가 연애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 그 떨림, 떨림이 더 크기 때문에, 어, 미움이나 어떤 아픔의 기억이 없잖아. 어, 그냥 내 상상에 보랏빛 향기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근데 재회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헤어졌을 적에 분명한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기 때문에 재회 그 구패가 들어올 때는 갈등에 심각하게 되는 건 맞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가 갈등을 하는 걸까요? 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 거겠다. 라고 봐 갈등을 하는 거겠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멈춰 쓴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한다 무엇 때문에 아, 긍정적인 어, 긍정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지 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 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업이 아닌가? 그 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 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업이 무엇이냐. 음. 어, 전생에 못다, 어, 못다 이룬 인연? 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인연을 갖다가 완성시키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인연을 끝내고 싶어서 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아직 헤어질 때가 아닌데 헤어져 버렸어. 어, 그러니까 뭐야. 아직 인연이 남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시 겨운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헤어질 때 헤어졌으면 다시 안 돌아오지만 어, 더 시간이 남았는데도 헤어져 버리면 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업이라고 나와요 업이라고 이 사람하고는 업이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 라고 봐 눈치를 본다 왜 눈치를 볼까 음. 카드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성격이 음. 지멋대로야 음. 자, 배려심이 이렇게 너무 없어. 그냥 예,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되면은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돼. 음,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고 권위적이고 답답하다. 숨통이 막힌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사귀면 숨통이 막히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왜 숨통이 막혀요라고 하면 음. 현실적인데다가. 음, 현실적인데다가. 그다음에 말은 또뭐그그 그,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생, 말, 생각한 것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서슴치 않고 내뱉는다? 근데 상대방이 내뱉으면 어떻게 돼? 그치?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을 수 있을까요? 아유 박빙인데? 음, 박빙이다 봐 음. 둘다 놓기는 힘들겄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왜 돌아오는지도 이유도 알겄다. 음, 근데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갖다가 시작할지 안 시작할지는 모르겠다. 음, 왜, 선, 생님 그럼 안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질질질질질질 끌다가 인연이 다 돼버릴 수도 있지. 어, 그, 그래,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이 사람하고 이만큼을 연애를 해야 돼. 어, 이, 요, 요, 이만큼 이 연애해야 되는데 여기서 헤어져 버렸어. 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럼 요만큼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질질질질 끌, 끌면 끝난다라는 거지. 질질질질 음. 끌면 끝나요. 어. 질질질질 끌던가. 어,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질질질질 끓는 거.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어라.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스피드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이 그런 거야. 가지도 오지도 못해. 왜? 여러분도 그렇잖아. 딱 보면 내가 힘들 것 뻔히 아는데 여기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딱나 저기 막 그만두자니 달리 다른 대안은 없어요. 어, 다른 대안은 없어. 음, 주변에 이성이 보이질 않아. 어, 선생님, 저 있는데요, 라고 해도, 글쎄, 음, 별로, 저기, 막, 그렇게 딱히, 어, 뭐, 괜찮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봐. 어, 괜찮아 보이진 않는다. 너무 캐릭터들이 세다? 이걸 갖다가 다 다른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면 캐릭터들이 이, 이렇게 센데, 어, 타협이 안 돼요. 왜 타입이 안 되냐? 그러면 이 카드 봐. 다 이게 캐릭터들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세다는 거예요. 음. 다른, 뭐, 마이너 카드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설명도 안 나오고, 뭣도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사람의 쇼보를 보자고 할수 있어. 어, 너 저기 뭐 지금 나간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야할려면 똑바로 하고, 어, 안할 것만 저기 하고. 응? 왜 대답을 안한데 얘기,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응.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 결국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응. 질질 질질 끌다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상처를 받는다라고 봐요. 음, 상처를 받고 이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음, 남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은, 그 뭐지? 그, 그 커플의 그게 비유가 좋아요? 뭐 선남, 선녀? 뭐 이런 거야? 딱, 외관상은 맞아 보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카드에 보면 그렇, 그렇다고 나와요. 둘다 외관상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그 조건상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음, 조건상, 외모상 다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 남이 속도 모르고, 어, 속도 모르고, 저기, 뭐, 뭐, 어떻게 해주려고, 이, 저기 하는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니면이에요. 어, 이, 저기, 막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또한번 상처를 주는데, 또한번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변에 내가 알만한 사람하고 어, 말로는 뭐뭐쓸 뭐, 거야 말 거야 어, 갈 거야 말 거야 같이 막 이랬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하고 그치 뭔가 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음. 그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통하지, 얘기해도 왜안 통하냐라고 하면은 뭐 내가 너한테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응, 네가 싫다 그랬잖아, 네가 질질 끌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랬다가, 음 응, 내가 어그그렇하고 누구를 만나고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인간이라 했을까. 응. 아무튼 그래요. 음, 아무튼, 그러고, 그러고, 어지 보아요. 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구패는 걸러내는 게 좋겠다. 구패는 어, 조금 걸러내라. 근데 이게 못 가요, 얘는. 양다리는 양다리인데, 그쪽에 그 양다리도 이렇게잘안 되는 분위기인데? 어, 잘안 되는 것 같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하고 돼도 조금 문자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음. 계속 이 상황 안에 있겠다라고 봐요. 그럼 자, 결국은 와라! 하고 나를 끌어안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4번 카드는요, 구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다른,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국패만이 보인다. 그러면은, 구패랑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은, 이 카드의 리딩이 딱 맞는 경우에 한해서 한 20, 30% 밖에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래요? 국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는 구패, 이 카드의 내용은 국패 확률이 높은 거는 맞아요. 어, 높은 거는 맞지만, 어, 여기서 다른 카드들이 안 보이잖아. 다른 이성들이 안 보여요. 뉴패든 아니면은 어저 지패든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안 보인다는 거 갖다가 뺐기 때문에 걔네들 그그그 그, 그 목도 빼 나가야지. 그네 그사 그 사람들 목도 빼 나가고 남는 거를 볼 때는 막 이게 제외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다시 뭐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음 그냥. 어, 만약에 재해가 됐다 하더라도, 전처럼의 뜨거운 관계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음,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어, 가끔, 어, 가끔 잠자리 하다가 시들시들 해주고서, 결국은 이게,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재해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재회는 한 2, 35%? 어, 그것도 이 카드가 딱 맞았을 때를 한해서, 만약에 반밖에 안 맞으면은, 재회 확률도 확실하게 더 줄어들겠죠? 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그러면은, 당분간, 구패가 아니면 인연이 없나요? 라고 하면은, 기다려보세요. 왜 기다려보라?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카드상 보면은요, 거의 다 와가. 어 거의 다 와가고 만약에 구패랑 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연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어 인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거는 인연을 갖다가 이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인연을 끝내려고 오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다시 만나게 돼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돼 가지고 어 저기 막 인연이 끊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하고 끝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 그렇고 어느 정도의 어 저기 막그 저기 막그 회복기를 거쳐서 어회복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다른 그 리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 다른 리듬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인물 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이게 실제로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뉴페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어,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해도 집회지 집회. 그렇지만 이 사람들하고도 안 된다라고 봐. 왜안 되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쎄고한 사람은 너무 쎄고한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한 사람은 그치 무책임하다 그래야 되나?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고 또한 사람은 바람둥이고 다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카운트를 안한것 뿐이야. 왜냐면 이 사람들을 남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이성으로 보지 않아요. 어, 이 사람들 이성으로 볼수 없다라는 거지. 그냥 내 주변에 그냥 그 저기만 널려 있는 사람들이랄 뿐이라는 거야. 음, 뿐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사람은 구패라는 건데 이구패도 싫으면 그냥. 질질 끌어라 그러면은 2년의 끈은 다 돼간다 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물갈이를 해라 결국은 너 새로운 태양은 어 새롭게 내일의 태양은 내일에 어 다시 뜨게 된다 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